네, 안녕하세요. 어, 겨울 날씨가 요즘에 너무 추워요. 그래서 오늘은 콩나물 홍합 넣고 시원한 콩나물국을 좀 끓여서 먹으려고 준비를 했네요. 물을 끓으면 이제 이 콩나물은 200g인데 그 깨끗하게 씻었어요. 이거 홍합도 어, 껍데기처럼 넣으면 그 껍데기에서 이게 조개 그 껍질이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알 알로. 알로 만들라고이건넣도 이거 시원해요 이거는 100g 홍합은 이 홍합에서 짠물이 나오니까 간은 다 끓은 다음에 한개 좋은 것 같아 뚜껑 닫지 말고 이렇게 열어진 채로 홍합물에서 비린내 나니까 열어진 채로 끓는 게더 좋아 이렇게 끓으면 두부를 넣고 이렇게 끓으면 파도 넣고 마늘도 반 숟가락 정도 넣고, 이제 간은, 이제, 맞나, 안 맞나, 짜나, 싱거나 보고, 좀 싱거워서, 간은 입맛에 맞게 맞춰주세요. 콩나물국이, 홍합 콩나물국이 안생했습니다. 이게 아주 쉽고, 간단하게, 끓이면서, 국물이 깨끗하니 깔끔하고, 시원해요. 음, 그래서 이렇게, 추운 날에는 시원한, 음, 콩아, 콩나물, 그거 좀 이렇게 끓여 먹는 것도 괜찮네요.